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셀타워를 타는 적을 잡아볼 건데요. 이렇게 위에 싹 올라가주면? Nope. <목소리> 음? 이게 뭐야? <웃음> 아 배그 갓겜 이렇게 올라가면 실패 여긴 올라갈 수 있겠지? 오 성공! 은 실패 영원히 아 이거 못 올라가네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살타님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드론으로 등강기가 먹힌다고? 말도 안 돼. 이게된다고아 <웃음> 지렸다. 드론으로 길을 막고 한첩 파우스트로 적을 잡을 거예요. 계산은 끝났습니다. 세팅을 마치고 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온다 온다 온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친구야? 왜 이쪽으로 오니? 괜찮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잘 숨기만.. 아 들켰네.. 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아 드론을 세팅하고 풀숲에 숨어서 적이 오길 기다렸어요. 이렇게 숨어있으면 절대.. 드론으로 적이 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너왜 거기 있니? 야! 내 팬티 색깔 한번 맞춰볼래? 음... 회색? 이거 흰색이... 회색이건 흰색이건 상관없습니다. 엉덩이를 날려줄 거예요. 가자! 왜안 죽었지? 뭐야? 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안녕세요 여러분! 못 맞췄지롱! 네 번째 기회입니다. 얌전히 대기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근데 아이디가.. 오.. 넥스트 라운드 오? 어? 모선생? 그렇습니다 대극에 떠오르는 초신성 초신성은 아니고.. 샛별? 선생님과 같은 판에 걸렸어요 집중 좀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유튜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반드시 셀타워를 타러 올 겁니다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자 오죠? 타러 오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가자. 으이! 가자. 까비 안돼. 아, 뭔 소리야? 나 잘할게요. 응? 음? <웃음> <웃음> 선생님의 처절한 비명을 들은 저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꼭 살아서 만나요. 는 죽었죠? 선생님은 드론이 터진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모뭐 선생, 컷! 생존 인원 3명. 선생님의 의지를 이어받아 치킨까지 먹어. 아! 파밍을 하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바로 드론을 띄웠는데, 저기 같이 도착했습니다.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됐나? 오 됐다 됐다, 됐다. 간발의 차이로 막는데 성공했고 계산해놓은 위치까지 드론을 이동시켰습니다 영못 응, 올라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발사했습니다 가자 아 너무 급하게 쌓네 괜찮아요 자가재세동기가 있습니다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었고 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아안 음, 죽어. 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집을 찾아다녔어요. 아이고. 집이 어딨냐? 저기 있다. 아! 아니 두판 연속으로 만나는 게 말이 되나? 어.. 선생님 그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을 죽인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웃음> 선생님을 죽였.. 는데.. 선생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는 뻥! 여섯 번째 기회입니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잠깐만! 왜로 아! 근데 아이디가.. 표카님? 그래도 표카님은 마음이 착하셨는지 저를 바로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적이 와서 교전을 시작했어요. 이때를 노려야 됩니다. 빠르게 나무 뒤로 숨어서 자가 제세동기를 사용했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그 와중에 수류탄을 음. 던졌네. 표 사장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드론을 세팅하고 적이 오는 걸 보고 있었는데 또 위에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땐 방법이 이있있습다다려올올지지 때... 아, 아늦었한한번지지막혔혔 오, 오됐됐됐됐 됐다! 됐다, 됐다. 야야돼야야돼야야돼야야돼자자소소 가야 돼, 가야 가야 돼, 가야 뭐야? 야른적적한한명있있었요위위있 있는 적이 려오오전 전에 빠르정정해해줘야됩다다 맞아라! 아 까비 이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한건 까고 하나 더 까고 가자 다음판으로 여덟 번째 기회입니다 왔다 올라가나? 가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번엔 써놓은 위치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사를... 잠깐만 여기 아닌데? 어, 뭐야 아 몰라 일단 싸! 가자 아네 아홉 번째 기회입니다 잠깐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저기 붙었어요 아 이거 들킨 것 같은데 아닌가 사람 있을까봐 엔진 끄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 온다 온다 아온것 같은데 개미새끼 한마리도 안보이네 인간기나 타고 들어가야겠다 가 가자 이거 뭐야? 중간 기 고장 났나? 간다 간다 모른다 모른다 간다! 지금! 여기서 성공.